내이 원래 약간 말랑말랑하고 사이즈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3월 16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각 점포의 위치는 지도 후의 V자로 표시해두었습니다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참고해주시고요 영상의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30분 사이입니다 그리고 영상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먼저 1부 화어 점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찾은 곳은 네, 비육시육돼지수산으로 왔고요 이제 오랜만에 브란지노가 보였어요 이거 굉장히 맛있는 농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태인데 금태가격이 괜찮아요 요새 이제 금태 마리에 15,000원인데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오를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농어, 어, 선농어 어, 계속해서 아, 소량, 오늘은 좀 소량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이제 꾸준히 계속해서 민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우록 쪽에는 5,000원짜리, 7,000원짜리, 10,000원짜리 가 그러니까 마리당 가격이고요. 이제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리비는 가격이 살짝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태인데 요거는 한 600g 정도 되는 금태예요. 말이 28,000원 정도 되는 꽤크 사이즈가 큰 거고요. 그리고 성게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있으니까 요건 달라고, 직원한테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구매가 가능해요. 네, 그리고 이제 브라운 킹크랩인데 요건 키로에 32,000원 짜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문치과자미 사이즈가 상당히 좋죠 근데 이제 알 있는지 좀잘 보셔야 돼요 근데 줄가자미가 있는데 이 강도다리한테 눌려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왜한번남았습 이거 씨야 이거 어 이씨 어, 발이 어, 비싼 거래도너 이씨 너런 허접한 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씨 형님 말 들나요 형님 허접한 걸 여기다 올린다 이거야 인마 지지버져버리잖아 사지마 오마카세 이거 쓰지는 않아 받는 걸왜 타냐고. 창사권이 돈 때문에 팔아야지. 안 그랬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자연산 참돔 요새 괜찮은 때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이 한 25,000원 선이 정도 됐고. 아까 그리고 천대 받았던 강도다리 있었죠. 이거 키로에 18,000원인데 제주 양식이에요. 그래서 요새 이제 가자미류는 좀 알이 있는지 좀 확인하시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연산 간성돔도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좀 가격이 좀 달랐고요. 이제 털개 선어도 좀 양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털개가 워낙 많이 들어왔어가지고요. 근데 제빵어는 아직은 조금 마른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 살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네, 문치가자인데 어우, 살아있어요. 네, 숯공용이라고 해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연산 광어도 어 가격이 괜찮은 편이고요. 저기 뭐라고 보잖아, 그 강원도에서. 네, 이건 강원도에서 등가시치 보통 이제 보랑치라고 3화치 부릅니다. 3화치. 네, 다음 찾은 곳은 비오븐 신일 수산으로 왔습니다. 자, 먼저 이제 광어 완돈데 3kg 이상 되는 거한 27,000원 정도, 어, 이 정도 됐고 참돔은 18,000원 아마 제가 본것 중에서 가장 좀 저렴하게 판매하셨던 것 같아요. 각 점퍼마다 가격은 1,000원, 2,000원 정도 차이가 날수 있으니까요. 물건 상태도 보시고 가격도 좀 비교해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조그만한 돌돔들이 오늘 좀꽤 있었어요. 각 어, 점퍼마다 가격 이것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농어인데 농어는 가격이 한번좀 내려갔죠. 그 이후로 잘 올라가지 않고 좀 안정적인 그런 추세고요. 그리고 이제 피문어 이제 큰거 요거 이제 한8 k g 정도 되게한 키로 22,000원 정도 합니다. 자 다음은 C4번 한길통상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이제 연어를 좀볼 건데요. 연어가 가격이 아주 살짝 내렸습니다. 아주 조금 내렸어요. 예전 뭐 작년 한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예, 보면 한 그때보다 한두배 정도 올랐죠. 그리고 이제 돌문어예요. 보통 한1 5 k 로에서2 k 로 정도 사이 되는 거고요. 키로에 33,000원 정도 가격이 살짝 오른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돌돔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많았는데 요 정도 사이즈가 돼도요. 돌돔은 돌돔이에요. 어, 이거 벤치라고 하잖아요. 이거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이제 제빵원인데 아직은 이렇게 살이 좀 이렇게 빵이 좋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좀이렇 좀 마른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대왕자발이는 가격이 살짝 내려왔고요. 능성원은 크기에 따라 좀 가격이 다른데 여전히 능성원은좀 비싼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흑점줄 전갱인데 이건 사이즈가 조금 괜찮은 편이고요. 다음에 완도광어 2 7 0 0 0원 이것도 소포 어, 가격이 올랐고요. 자연산 감성돔인데 이건 크기가 좀 크니까 가격이 확실히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우럭인데 한 1kg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예요. 그리고 이제 숭어는 보통 숭어라고 하는 것 같고 이제 가숭어, 밀치라고 부르는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참돔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이 어한 2만원 선, 계속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돔인데 요거는 아주 아 새끼 혹돔입니다혹돔은 엄청 크게 자라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정갱이, 이렇게 좀 대정갱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요거는 획감이 되는지는 좀 자세히 좀 저런거 좀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C6복 5복 상회로 왔습니다. 먼저 참돔 가격 키로 2만 원 선. 한참 비쌀 때는 2만 5천 원까지 올라가는데 그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광어는 살짝 올랐어요. 다시 원래대로 한 2만 8천 원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어인데 농어는 이제 키로 한 2만원 선음요 정도 계속 유지하고 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능성어도 있고 이제 강도다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주광어 키로에 2 5 0 0원요것도 살짝 가격이 한 천원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흑점조정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연산 감성돔인데 요거 한 1kg 조금 넘는 거에요. 요거 이제 가격이 28,000원 정도 가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별로 좀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숭어인데 어 이거 엄청 커요. 한 3kg 정도 되는 그런 숭어예요.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광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몇 주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걸좀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참돔하고 이제 그 농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찾은 곳은 이제 지하 1층에 있는 엉클 마린으로 왔고요. 자, 엉클 마린에서는 이제 카카오톡 공지 방이 있고 또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매일매일 판매하는 품목과 가격이 이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지를 보시고 주문을 하시면 되는데 어, 여기에서는 이제 화로 필레라던가 선어, 냉동, 숙성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구매 가능하시고요. 퀵이나 일반 택배, 고속버스 택배 다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전화 주문 또는 네이버 스토어 이용해서 구입이 가능하고요. 어, 또 이렇게 뭐 그날 그날 이제 저렴한 거를 가격에서 올리니까 요거 이제 구입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찾은 곳은 같은 층에 있는 이제 화로 보관장에 서울 수산으로 왔고요 영업시간을 제가 자막으로 넣어 놨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서울 수산의 이제 뭐 장점이라고 얘기하면은 a급 화로 취급 한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경매점보다는 다소 비싸지만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류나 이런 것들을 소량 구매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 조금 이제 구경을 하면 활고등어 같은 거 이제 구매 가능해요. 근데 예약하셔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소량 소량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경매장에 있는 웬만한 품목들은 다 여기서 취급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어, 그리고 여기 이제 말주치가 들어와 있더라구요 이제 키로 28,000원 인데 양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숭어 보통 밀치나 참숭어라고 하죠 양식입니다 이것도 항상 고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도다리인데 제주 양식이에요 키로 23,000원 이거든요 요거 무게 재봤더니 1.1kg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제로페이 먹여가지고 계산하면은 이제 체중가격 한 2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제로페이 구매하는 거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제 푸드박스 그 네이버 카페에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보고 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는데, 어, 이거 횡하네요. 네, 다음은 2부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